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초롱공인TV 소장 방희선입니다. 어느새 2021년 새해가 밝은지가 5일이 지났습니다. 연휴 때 집에서 이제 쉬면서 이렇게 못갔던 뭐 미용실도 다녀왔고요. <웃음> 어, 그리고 원래는 책을 좀 읽을까 했는데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이렇게 들을 거리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뭐 주식에 관련된 그런 좀 유튜브도 많이 좀 들었었고, 어 그리고 우연히 삼국지 이렇게 시리즈를 넷플릭스에서 보다가 그게 뭐90몇 회까지 있더라고요. 그거를 무려 24회까지 연휴 중에 봤었어요. 어 옛날에 그냥 떠문떠문 뭐 소설책 잠깐잠깐 잠깐 읽고 넘어가고 이런 정도였는데, 어, 꽤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삶의 스토리가 뭐다 들어있는 것 같고 어, 좀 재미나게 보냈던 그런 연휴였습니다 어, 사슬이 길었네요 어, 오늘 좀 전에 이제 카톡으로 질문이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, 소장님 어, 아버님이 집을 한 채를 가지고 계신데 어, 아직 그 사전 타당성 검토 신청까지만 들어가 있는데 결과 통지는 아직 받지 않은 그런 초기 구역에 재개발 예정지인데 이럴 때그 토지를 멀리 계신 친척분 명의로 22제곱미터 되도록 이렇게 나누어서 지분으로 이제 소유권을 넘기면 그 토지에 대해서도 그 친척이 이제 무주택이신데 입주권이 그대로 나옵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죠? 어, 먼저 우리가 하나 이제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게, 어, 어떤 게 있냐면요. 어, 이렇게 분필을 딱 하는 거는, 요 A와 요 B 토지를 두 개를 완전히 나누는 거예요. 등기 자체를 나누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는 그냥, 어, 1, 원래 1, 만약에 10번지, 100번지였다라고 하면, 여기는 100-1번지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아예 나눠지는 거예요. 이거 하고, 요게 분필이거든요.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개별 1필지가 되는 거죠. 개별 필지가. 이거랑, 그 다음에 요렇게 토지가 있는데, 이건 안 나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요집분은 계속 100번지예요. 100번지인데, 여기 A라는 사람이 2분의 1 /2 지분을 산거 하고, B라는 사람한테 2분의 1 /2 지분 넘어가는 거 하고, 두 사람 다 번지는 100번지예요. 요건 요렇게 번지가 나눠진 거고, 요렇게 된 거는 같겠습니까? 다르겠습니까? 완전히 다릅니다, 요거는. 요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, 어,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제가 그냥 뭐 말로만 또 이렇다 저렇다 답을 드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, 어, 부산시, 이제 이건 도정법 조례입니다. 정확한 명칭은 부산광역시, 도시 및 주거환경 나와있네요. 제목 나와있네요.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요게 정확한 명칭이고요 요거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 요걸 딱 찍으면 뜹니다. 그렇게가지고 해 몇조를 찾느냐 하면 37조를 찾으세요. 37조 그 37조에 어, 1항에 얘가 1호, 2호, 3호, 4호고에 얘가 이제 2항인거예요 2항. 37조 2항 이렇거든요. 어, 요 나와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, 먼저 아까 22제곱미터를 이분은 어떻게 했다고 해? 같은 백번지 안에 그냥 지분으로 이렇게 친척 분이 가지시고 요거는 이제 그 아드님 요렇게 가진거예요 61이라고 할게요. 아드님은 요렇게 가졌을 때요 친척분한테 어 조합분양 그 자격이 있겠는가 그걸 살펴보는데요. 요 법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저희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. 부산지역에는 요렇게 되어있습니다. 요 1번은 1호는 주택을 가지고 나오는거예요 그럼 요 2호는 토지를 가지고 나오는 분양 자격인데 2호에 뭐라고 되어있냐 했더니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 면적이 부산시 건축법 조례 39조의 규모 이상인 자는 그냥 준대요. 건축법 조례 39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, 어 이게 대지는 부산은 60제곱미터 이상이에요. 그리고 어 상업지는 이게 150제곱미터 이상이에요. 그리고 녹지는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해요. 그래야 토지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어 다른 이유를 안 따지고, 분양권을 주는 거예요. 그런데 여기 다만 되죠. 다만 법제 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요때 분할이 되야 되는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한 필지 요때 딱 분할이 되는 분할 분할 한 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과소 토지를 말하는 거죠. 그런데 현황도 도고 지목도 도면 안 됩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20제곱미터 이상이고 어 60은 안 되는 그런 경우겠죠. 그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일부터 법제 83조 사망에 따른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집 완공된 걸 말합니다. 어, 그때까지 분양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무주택자에 한해서는 분양 대상자로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. 무조건 한다도 아니고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딱 나눠져야 됩니다. 이 100, 100번지고 이거는 예를 들어 100-1번지 이렇게 나눠진 경우, 이럴 때한 필지가 20이 만약에 제곱미터였다, 이분이 친척분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데. 분할된 한 필지가 아니고 그냥 지분으로 된 경우에 한번 볼까요?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 다음에 이 2항에 보면 도정법 조례 부산시 조례 37조 2항입니다. 2항.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대상자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이 분양 신청자를 명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. 이렇게 되어있죠. 요거는 여러 명이 가지고 있어요. 막나눠서 여러 명이 가지고 있어한 개만 나간다는 그런 뜻인데 한번 볼까요? 뭐, 뭐 주택 나눈 거는 좀 제껴놓고요. 해당되는 것만 보겠습니다. 3호에 보면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주택을 땅도 이렇게 있겠죠.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만 준다라고 했어요. 하나만.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부산시 건축법 조례 39조 아까 대지는 60이라 했죠. 요 규모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 한 명을 대상자를 안 보고 전부 다 대상자로 본다 이 말이죠. 그러하지 아니하다니까. 건축법 조례 최소 그 대지가 60 이상인 이상으로 나누어졌을 경우에는 지분으로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경우도 다 준다라고 되어 있네요. 이걸 이렇게 나눴어요 토지를 60, 60, 60 나누었어요. 지분이 지분. 같은 100번지 위에 세명이라면 3분의 1 지분씩 만약에 세사람이 이렇게 됐어요. 이거 다 준다 소리예요 공유 지분이라도. 같은 100번지 안에 지분으로 산거는 공유 지분이고요 아까 한필지에 앞에 있는 분할된 한필지 토지라는거는 딱 번지가 나눠져야 된댔죠 100번지고 100-1번지고 이렇게 근데 한 지붕 요 주택 하나 밑에 요 대지는 100번지, 100-1번지 이렇게 분할 안 됩니다. 중요한 건. 이렇게 분필이 안 돼요. 하나의 주택이 깔고 앉아는이 대지는 이렇게 분필이 안 돼요. 뭐만 되느냐? 공유 지분으로만 되는 거예요. 결론, 뭐 아버지가 집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. 요 밑에 있는 토지는 예? 분필 된다고 해, 안 된다고 해? 안 됩니다. 분필은. 지분으로는 됩니다. 지분으로는. 공유지분으로 나눠야 되겠죠. 요렇게 한 경우에, 만약 60 이상이다. 부산의 경우입니다. 부산. 서울이나 이런 데는 90입니다. 90. 요렇게 될 경우에는, 서울은 이래 나눠도 참안 나옵니다. 집 밑에는. 중공 이후로는 안 되고요. 그외 기타 지역에, 그거는 90 정도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. 부산은 이렇게 60이고요. 요 뜻입니다. 공유지분. 집 밑에 있는 땅은 분필 안 된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 차이가 이해되시죠? 어, 이렇게 하면 토지가 아까처럼 뭐 조합자격을 어, 위에는 되고 어, 여기는 되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렇게 됩니다, 그죠? 지분으로 공유, 공유 지분일 때, 단독 이거는 공유 지분 가능 이렇게 되죠. 어늘이 질문을 이제 카톡으로 주셔서 제가 답을 이제 혼자 또 드리니 우리가 아까 뭐 부산시 건축조례 30, 60 이상 돼 있으면 공유지분이면 구역지정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뭐 정리하면 나온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정말 한 번씩 전화 오는게 요 위에 있는 아까 요 1항 2호에 있는 요 질문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20제곱미터 이상을 소영님뭐 옆에 다 잘라가 뭐 기팅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구역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했는데 나옵니까? 막 전화가 와요. 안 됩니다. 결론. 단독 필지 아니면 안 됩니다. 어요 영상과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전화 질문을 절대 안 받겠습니다. 원래 쪼개기 관련 이런 거를 아예 영상에도 안올라라고 했었어요. 근데 또 자칫 뭐 되는 줄 알고 아까 뭐 공유지분 들고 계시다가 그것도 피 잔뜩 주고 또 비싸게 막사가 들고 계시다가 어또 나중에 팔때 그냥 토지라고 주택에 또안 들어간다고 좋다고 사가 들고 계시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분명히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이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질문은 금지입니다. 그냥 해당 조합이나 해당 구청에 직접 이렇게 법조문 찾아서 확인하시고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. <웃음>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어, 내일 9시에는 또 새해 첫라이브를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. 뭐 잘하든 못하든 하려고 계획을 한그 시간에는 약속한 시간이라서 어, 아직은 뭐 여러 가지 기술적 기법이 제가 서툽니다. 혼자 배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어, 서투로도 일단 진행을 할 거고요. 어, 멤버십 회원분들이 아니시면 어, 9시부터 딱 실시간 그 시간에는 전체 공개를 할 것이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시간이 끝나면 바로 멤버십 회원분들만 어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전환을 해가 올리거든요 실시간 스트리밍 한거는요 어 그렇게 참고하시고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